두 번째 제가 쇼핑몰 상권 살리기로 초대를 하신 초대를 한 분입니다. 어,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 그 필구 사장님과는 조금 다른 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돈좀 벌어라라고 해가지고. <웃음> 네, 제가 듣고 지금 키우고 싶은 어찌 보면 엄마는 아니지만 누나의 마음으로 좀 키우고 싶은 쇼핑몰 창업의 길에 들어서게 만든 억지로 들어서게 만든 분을 소개를 할게요. 간단하게 뭐 제가 소개를 하자면 제가 바로세로나 여행 갔는데 거기에서 <웃음> 우연치 않게 만났었던 그 우연이 어, 이렇게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아직 쇼핑몰 명이라든지 따로 제 별명 같은 건 없어서 그게 정해지면 다시 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그리고 쇼핑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정말 첫 걸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완전 쇼핑몰 초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쇼핑몰의 창업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분이신데, 제가 어 지금 이 친구가 연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맞나요? 배우 준비하시는 게? 네. 네. 배우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보니까, 쇼핑몰 창업을 하는 게이 친구의 뭔가 가정 사정이나 뭐, 나이가 이제 좀 찼는데, 그래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웃음>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억지로 쇼핑몰 창업을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만들었고 이분과 제가 같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승이 많이 날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 태훈 씨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웃음> 네 제가 특별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네뭐 어떻게 할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저는 쇼핑몰에서 많이 사질 않거든요 저는 구매 패턴이 약간 좀 직접 물건을 만지고 사야 된다. 또 취미 중에 하나가 마트 가서 막 장보 그런 게 취미다 보니까 많이 사지도 않은 사람이 과연 쇼핑몰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나 선께서 일단 해봐라. 일단 시작해라. <웃음> 네, 그래서 네. <웃음> 해야죠. 어떻게 요 하라는 대 네, 하라는 대 해야죠.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사실. 밑장 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태훈씨한테 어, 가르쳐 줄 부분은 이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니시면서 다들 디지털 노마드를 다들 꿈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송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상품을 판매를 할수 있는 위탁 판매라고 하는 부분으로 스토어를 키워가는 거를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태훈씨와 같이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지도 않는데도 쇼핑몰을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이 컨설팅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일단 제가 태훈씨랑 같이 진행을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 스토어를 만들 거예요 스토어를 만들어 가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올릴 상품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 건데 먼저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을 얘기해 를 드리자면 좀, 좀 많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좀 막말이 오가거나 조금 제가 좀 평소와 같지 않게 좀 정색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웃음> 그런 것들이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큰 언성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어, 저를 노여하시면서 저를 너무 좀 미워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아마 태훈씨와 같은 같은 마음으로 아마 보실 것 같은 어,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초보적인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네, 그렇죠. 얘기하지만, 음.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게더 이상하니까 꼭 대본 짠것 같잖아요. 그러면. 음, 그렇죠. 우리 무대본 사실 네. 원테이크 네. 영상이거든요. <웃음> 저희영상의 가장 큰특징이 원테이크. 그냥 무대본으로 진행을 맞아요. 해서 음, 네, 더 긴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네이티브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추럴하게 조금 보여지도록 노력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스토어를 한번 개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할건데 음, 혹시 이거는 스토어 만들기 전에 좀 궁금한건데 뭐 팔고 싶은거 있어요? 그니까 보통은 얘기할 때뭐 자기가 좀 관심 많이 가지는 분야를 하는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뭐네 네, 그래서 취미를 제가 뭔가 음. 생각해 봤는데 그나마 좀 가장 핸디한, 핸디한 좀 약간 라이트하게 즐겼던 취미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커피 내리는 거, 드립커피 내리는 거를 또 좋아라도 하고 좀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물품 같은 거 사진 않더라도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하고 그래서. 근데 사지 않는 이유는 뭐죠? 사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 세트가 다돼 있어요. 기본 세트. 집에 네. 뭐 가는 거, 내리는 거, 받치는 거. 그럼 샀잖아요. 네. 사, 샀는, 샀으니까 네. 아 당황했네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이미 샀는데 네, 이미 샀는데 이제 그쪽이 그나마 제가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나마 좀 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 빼고는 정말 딱히 음. 다른 취미가 없, 너무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 있잖아요 음. 그럼 역으로 보니까. 물어보죠 그렇게 커피를 내리는 거를 좀 어찌 보면 취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물건을 한번 샀대요 집에 있대요 근데 왜더안 샀을까 그러면 그런 고객들도 많지 않을까요? 음, 이미 구매를 했으니까 음. 추가적으로 구매할 게 없는 음. 이런 분들 음. 그러면 그게 시장성이 있을까? 이해성으로 끝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웃음> 이렇게 빠른 인정이 들어와 버리면 어 뭔가 안 되는데 어 그래도 나처럼 취미를 갖는 사람들은 보통 뭐 물건을 더 많이 사기도 하죠 더 모으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태훈씨는 빠른 인정으로 이 상품은 그냥 탈락으로 넘어가도록 <웃음> 하도록 하고 음. 보통은 취미를 갖거나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해가지고 쇼핑몰을 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랬을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상품을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오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다잘알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발을 빠르게 발을 뺐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내 얼굴이 커 보이게 자꾸 뒤로 가고 아. 있는 것도 짜증 나거든요. 좀 앞으로 와요. 아, 네, 그래서 어, 그런 좀 여러 가지 짜증을 저한테 유발을 하고 있는 <웃음> <웃음> 지금 김태훈 씨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토어를 만들도록 하지요. 네. 하시오? 음.